그 어날리시스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모든 그 기초 알고리즘은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에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돼서 프로그래이해 나가는 거고 이게 디자인 방법론이고 이게 컴퓨테이셔널 사고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날리시스 를 한다는 건내 액션에 피드백이 온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럼 이 피드백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할 건지 결정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동주님이부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 결국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이 f 에요 if. 네. 그냥 파이썬에서 했던 거 분개해야 돼요 얘기하자 프로그램보다 비교와 반복이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교예요 비교 비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값이 그 중에 이제 analysis라는 관점을 보면 좋다는 거죠 자 동시에 지금 우리 여기 보면 커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analysis 있죠 자. 서피스 한번 가보세요. 원할 수, 수 있죠. 자, 메쉬 한번 가보세요. 원할 수, 수 있죠. 예, 네. 이게 뭐냐면은 이 예를 들면 벡터라는 이게 하나가 있어요. 뭐 라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 면이 면이라는 게 하나 있어요. 메쉬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사각 정육면체에 다 가정해 보면은 이 결국 제가 말씀드렸어요. 셀러버 벌트스라고 그러니까 벌트스들이 모여 있는 거라고 결국에는 모든 원할시스는 벡터 기준으로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 오브젝트들이 갖고 있는 정보값과 해석을 했을 때 드라이브되는 아웃풋들이 있다는 거죠. 자동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렇죠? 여기 각도 알고 여기 각도면 여기 각도 알수 있잖아요. 여기 길이 알고 여기 면 여기 알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어떤 이카타시안 코디네이트 안에 있는 공리들이 있어요. 그 공리들의 기능도 해가지고, 어,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그러면 이런 어나이시스가 가능하겠네? 라는 게 여러분들이 멋있게 그려져요. 컴퓨테이션한 방법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은, 이게 커브 가보, 커브 가서, 아, 죄송합 벡터 가서, 어나이시스 눌러볼게요. 여기는 사실은 어나이시스라기보다도 여기 오른쪽에 뭔가 있을 건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화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도 보면은 뭐노마벡터 유니타이즈, 벡터, 앵글 여러가지 있을 거 이거 다 어떻게 벡터원언어수 있어요 벡터에서 나올 수 있는 드라이브되는 값인 거야 제가 얘기하잖아 예를 들면은 하나의 벡터하고 하나의 벡터가 있어 이두 개의 벡터의 데이터가 있다 친다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해석할 거냐 는 이야기죠 데이터 해석이에요 그죠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커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커브 커브는 앤 l 닐수있 한번 들어가 볼까요 뻔하죠 여기 가장 저적한게 이제 예를 들면 다 쳤냐 열렸냐 커브의쳤과 여기 시작점, 엔드점 이거 거, 결국에는 이거 어 도메인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두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뻔하잖아. 라인이 정의되려면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돼, 무조건. 아까 아이소비스트 설명해 줬는데, 아이소비스트 다 벡터 칼큘레이션이거든 이거 왜 벡터 칼큘레이션이 그런 경우 있어요? 자, 중심점이 있었죠? 레이를 쌌죠, 여기다가? 레이를 쌌단 말이야. 벡터가 나오잖아 그럼 여기 이렇게 벽체가 있어요. 벽체 뭘로 만들어요? 폴댁스로 만들었지. 아니, 벡터로 기술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 심플리파이 시키면은 2 0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 이거 라인으로 봅시다. 이거 두 개가 인터섹션이 발현되냐 안 발현되냐 하는 거거든요 중학교 때 배우는 거라인 교차되냐 안, 안 되냐 아주 간단한 심플한 계산이거든요 다 벡터라는 이야기야 네. 디바이드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요즘은 라인노 엔진이 많이 좋아졌는데 라이노 버전 4대인가5대까지만 해도 커브를 하나 만든 다음에 확대가잖아요 그러면 커버가 탁탁탁 깨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결국에는 뭐냐면 은이 서피스를 만드는 어. 벡터들이 있고 이 벡터의 관계성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디그리가 있을 때그 화면에서 그거를 이제 렌더링을 걸어고 메쉬로 넘, 넘겨버리거든요 렌더링 엔진 상에서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서피스를 규정하는 알고리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게 나오겠죠 여기도 포인트 하나 찍으면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이 포인트랑 이 면이 있으면 뭐와 유노마 벡터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탄젠트도 찾아낼 수 있겠고 그렇잖아요 예 네.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면 속도 같은 것도 만들 수, 낼수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 룰을 만들어서 예를 들 많이 하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빗물이 내려간다 했을 경우, 여기서 과연 어떤, 어느 부분이 더 내려가냐. 그냥 내려가는 각도가 얼마나. 각도에 따라서 마찰계수를 리가 졌다고 친다면, 걔가 얼마큼 더 내려갈 수 있을까? 내려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그냥 만드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만히 아셔야 되는 게, 아, 지금 커브 즉 포인트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이거를 직선으로 인터폴레이션 하던 이렇게 커브로 인터폴레이션 하던 어쨌든 요러한 거에서 드라이브 될수 있는 공리들이구나 어떻게 카타시안 코디나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이것들을 탑재해 놓고 있다가 여러분들 디자인을 기술할 때 여기 있는 언어로 기술을 해야 돼요 그렇겠죠 이게 컴퓨테이션한 방법이니까 자, 서피스 잠깐 한번 넘어 볼게요 되게 재밌어 보고 있으면 되게 재밌어요 서피스도 이거 커브랑 같이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1대에 매치된 것도 되게 많아요 음,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어? 남주 선생님이 벡터 칼큘레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개선할까 이런 것들? 뒷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를 들면 이런 가장 이게 게임 엔진 이런 나이 것도 보면 은 시뮬레이션 같은 거할때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서치해서 보세요 무슨 시뮬레이션 뭐 CFD든 무슨 열이든 뭐든 결국 어떻게 일어나냐면 다 사각형으로 쪼개져요 다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false c 잖아 빨간색 노란색 그러, 보이시, 아, 아시죠 보셨죠 뭐 시뮬레이션 뭐비바다든지 돌리면 막 그렇게 되잖아 이게 결국 뭐하냐면 이산화 한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쪼갠 과 공간을 쪼개가지고 이 아날로그로 봤을 때는 무한의 정보를 이 공간으로 우리는 담을 거라고 선언한 거예요 데이터 스트럭처 안에 그쵸 그러면은 이 포인트 이, 이 각각의 이 박스를 아무리 복잡한 환경이라도 이렇게 다 사각형으로 쪼개거든요. 면으로 쪼개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동영님도 그렇고 동주님도 그렇고 하다보니까 비슷한 형태가 나와요라고 얘기 하는 이유를 얘기할 때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이게 이산화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방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각각의 포인트 벡터가 있다고 그럼 여기가 이, 내가 한 점이 여기에 인사이드에 있냐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어떻게 판단하는지요 각각 벡터에 맞춰서 갖고 크냐, 작냐, 크냐, 작냐 만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안에 있는 거구나라고 알수 있다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봅니다 결국에는 이 사각형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사각형을 규정하는 이 벌텍스들, 그 그러니까 포인트들의 관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뽑아낼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메시가도 마찬가지. 오케이? 그래서 이 어나이시스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아, 난 컴퓨테이션 디자인이 어려워요 라고 했을 때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본인의 디자인 방법론이 없는 상태에서 어려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벡터들이 가공되는지 경험이 없어 정보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못, 어,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애널 리스는 그런 형식으로 보면 좋다. 어떤 주어진 환경 갖고 이 데이터 를 갖고 제3의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제3의 데이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디자인 액션을 줬을 때변형되잖아 그럼 그것도 평가할 수 있잖아. 그 정도로 일단은 틀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건뭐 설명하셨죠? 그 뒤에는? 불값 설명했었습니다. 음, 불값도 사실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프예요. 자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었어. 아까 막제너레이 시켰잖아요 도메인도 잡고 결국 이게 뭐 포인트로 해석하든 라인으로 해석하든 어떤 데이터를 해석하든 어쨌든 간에 데이터를 해석해 가지고 뭔가 평가할 를 거란 말이야. 그렇죠? 평가할 때 결국에 이게 if 구문으로 보면 돼요. if statement 사실 여러분 파이썬 이걸로 만들, 파이썬 해본 사람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어, 코디하는 사람들이 이거 그 r a p h 이 컴포넌트 보는 순간 왜 이렇게 어렵지? 이렇게 복잡하게 나지? 라는 생각 바로 나올 걸요 왜냐 되게 어저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이 자체가 이렇게 이제 펑션으로 짜다 보면은 어쩔 수 없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도 없이 어려우니까 차다 그냥 아주 한 줄, if에 if, 크냐, 작냐, 같냐. 끝이에요. 그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런 형식으로 지도를 그려놓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 마찬가지지 밑에 것도. 널 아이템도 사실은 널, 뭐 undefined, 또뭐 있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 잠시 if 구문으로 짜, 팔선. 이 값이 예를 들면 숫자냐, 문자냐, 이도 저도 아니냐, 그럼 널이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봤을 경우에 지오메트리도 아니다라고 보면은 그런 것들을 널 값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파이선을 만들어 보면은 이런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불값은 결국에는 플로우를 만드는 거예요. 플로우,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인 시스템의 플로우 알고리즘, 로직 흐름, 파이 프라인 을 만든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니다. 제가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하면서. 이게 이제 친구는 이미 한번 정리를 했고 공부를 하셨고,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동주님이 주시는 설명은 되게 중요했냐면 바로 우리가 뭘 하고 이해하는 거고, 동시에 또제 설명을 듣자 아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거냐 이런 퍼스펙티브들을 갖고. 어, 공부를 하다 보면 좀더 학습이 지속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쪽을 틀을 잡아드리려고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피드백 좀 드릴까요? 어, 네네 어, 약간 중간에 뭐좀 이제 미팅할 게 있어서 약간 미싱 하긴 했는데 한번 최대한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부분 했었죠? 네. 과학 부분은 사실은 이거를 쓰지 마세요. 그냥 파이썬에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좀 코딩에 관심이 생겼으니까 다른 여타 3D, 아, 2D 툴 봐도 익스프레션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익스프레션 어떻게 보면은 더샘, 베샘 밑에 있는 거 요거 잠깐만요. 더샘, 베샘 이제 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약간 매크로 같은 기능들인데. 이거는 사실 코딩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코딩이 더 편해요. 그 짜는 게, 알고리즘 짜는 게. 그래서 어차피 메스 컴포넌트에 다 있는 것들이고, 여러분들이 감을 잡아내요 아까 지금 뭐 이거 설명할 때 기억이 나는 게 뭐, 뭘해 주게 되면 벡터가 바, 방향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예. 네. 여러분들, 이 그렇게 이 컴포넌트를 가지고 활용하는 것보다 차라리, 어? 이 벡터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면 방향이 바뀌네. 이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문제 풀 때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컴포넌트 딱 쓰는 순간부터 머리가, 어? 어? 굳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식으로 풀어버렸다는 게좀더 플랫폼에서 더 자유롭고, 더, 더 이제 유연한 알고리즘들을 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잠깐만 그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제 수학에 관련돼가지고, 어, 이제 해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 브런치에서 이제 질문 많이 받았던 건데, 코딩할때 수학 어떻게 해야 되냐. 해가지고 제가 쭉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결국에는 이 수학력이냐, 도메인 전문이 중요하냐, 아니면 논리력이 중요하냐, 추상력이 중요하냐, 문제를 추상시켜야 되니까. 사실 제 주장은 이제 의지력인 것 같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이 모든 자기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싶으면은 내가 수학력이 부족해. 그러면은 논리력을 강화시키면 돼요. 예. 네. 각각 이게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거 봤는데, 어쨌든, 예. 네. 그, 비디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고.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잖아요. 여기서, 암만 여기서 큰 수들을 곱해도 여기서 몇 곱하냐에 따라서 다 바뀌잖아요. 이게 뭘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냐면은, 음, 이건 정말 어떻 키인데, 이, 알고리즘을 짤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그걸 렌더링을 걸어야 돼요. 수학들. 그러니까 수학은 저는 상상 영역으로 보거든요. 제가 그 비디오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곱, 예를 들면 곱하기를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곱하기 항상 비율로 들어가죠. 어떤 수의 2를 곱해봐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두배잖아 앞에 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두개개라는 릴레이션십이 내 벌써 장착이 되는 거죠. 0.5를 곱해봐. 앞에 거에 무조건 절반의 힘을, 방향을, 어떤 그 에너지를 우리는 프리즐버 하는 거죠. 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영상이 이렇게 다 추상화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 xyz, 벡터의 컴포넌트를 들 하게 되면 벡터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같은 알고리즘을 짜면서 뭐가 가능하냐면 상상이 가능해요. 그게 되게 중요한 힘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도 보면은 음 제가 이제 어좀 보여드리면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 요 예를 지금 이 수식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할 것인가 예. 네.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3D 그래픽스 하면서 이동기 편해서 이쪽을 했거든요.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0에서 내가 이 숫자를 어떻게 바뀌을때 형태가 어떻게 변하겠냐. 이걸 상상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예를 들면 그래프에서 그려보는 거지. 이거 원디죠? 원디에다 그리는 거야. 3. 3개의 뭐가 나오겠지, 이렇게. 3 곱하기 3이니까 이2 디멘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다가 2이니까 어, 상상하기 쉽죠? 하나 더, 더, 더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에 곱하기 하면 계속 이이 이, 이거를 통째로 또 엔디멘션 늘려. 이거를 9개를 12개를 세트로 보고 아니 몇개 아이고. 아 18개를 세트로 보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시 한번 또 디멘션 늘려 버리는 거. 지금 대충 생각이 난다고 머리 속에 대충 감이 잡힌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수식을 정할 때 형태가 상상이 되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뭐10 하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또 나눠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예를 드는 거예요. 곱하기 0.5도 하면 이거 절반 다 날려버리면 이 정도의 어떤 양이 상상이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거 0.7로 할까 0.8로 할까 이게 각각의 패라미터라고 보자고요 특정 형태의 규정하는 칙규 3에서 사실 연인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숫자만 해도 동일하게 보겠고 10이 15로 됐을 때 느낌 0.5가 0.8로 0.7로 3 됐을 때 느낌도 여러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추상화 훈련들 이 비디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예를 하나 더 들어주는데, 저기 옛날에 했던 것들에서, 예를 들면 이거 저도 이제 동일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형식으로 그 숫자, 숫자 체계들을 우리가 매스, 우리 그 화면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것도 제가 링크 드릴게요. 우리 동진님 화면 공유해 주신 거. 음. 거기에서 봤던 것처럼 이 숫자들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얘네들이 내가 정하는 파라미터들이 어떤 값들, 원디니까 하나의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내가 0을 기준으로 1 0 0이 나오든 25가 나오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보다 하더라도 내가 숫자를 어떻게 드라이브 시킬지에 대한 알고리즘 수식들이 여러분들이 알고리즘을 따때 대충 상상이 돼야 되 돼, 벌써. 이해가 되시나요? 그걸 어떻게 좌표기, 카타네, 카타네 코디네 시스템에다가 좌표기 프로젝션 하면서 하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궁극적인 훈련인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그냥 수학을 문제 풀이 형식으로 많이 최적화가 돼 있으면 은이 형식으로 많이 치환을 시키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코딩이 월 있어 계속 렌더링이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그 정도로 커넥트 달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또 뭐가 있을까요? 뭐 말씀해 주셨나요? 네, 리스트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사실 여러분들이 결국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죠?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능력은 내가 처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다 그렇게 그 데이터 스트럭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디자인에 따라서 업데이트가 되겠지. 디자인 데이터 스트럭처 업데이트한다는 게 결국 인덱싱한다는 이야기예요. 리스트가 있으면은 첫 번째 거, 중간 거, 가운데 거,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 뭐 이분 값, 홀수 값, 짝수 값 더해가지고 이거보다 크다면 t 루 작다면 하지마. 막 이런 식의 논리 구조도 결국 다 데이터를 인덱싱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거는 그냥 라이브러리 관련된 부분에서만 그러니까 익히고 궁극적으로는 리스트 인덱싱하는 거,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인덱싱하는 거, 리스트 오브 리스트 오브 리스트 인덱싱하는 거. 그러니까 1D, 2D, 3D, 4D, nD 면접 나가거든요. 되게 간단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 그 공간 자체를 다 포괄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좋은데 어쨌든 예, nD 면전 인덱싱 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컴퓨터 비전이라든지, 2D 매트릭스막 이런 것들, 동영상 이런 거 다루다 보면은 3D, 4D로 다룰 수 밖에 없거든요.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컴퓨터 비전 쪽좀 공부해 보시고 하면은, 어, 떻게 추상화 시키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부터, 제, 제 트릭을 말씀드리면 뒤에서부터 오면 좋아요. 만약에, 어, 잠깐만요. 어떻게 내가 저걸 하지? 우리가 어떤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덱스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친다면 여기가 x, y, z 뭐아 i, k 쭉쭉 나가는 거지 엔디네즌 한다고 쳤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파이썬 넘파이 같은 거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x 축 여기가 y 축 그리고 이런 이미지가 막 100장 있다고 쳐보자고 z 축으로 100장 있는 거 이미지가 그럼 가운데 장에 가운데 픽셀이 뭐냐라고 봤을 경우에 x 축으로 전체 랭스에서 디바디드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X, 그러니까 X, Y도 마찬가지로 전체에서 반 나누고 Z도 나누고. 만약에 최, 제일 앞에 거에 가운데 픽셀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0 들어가면 되는거죠 뒤에서부터 치고 나오는 겁니다. 이건 데이터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다 다른데, 하다 보면은 ND 멘 n 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상상하면 돼.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데이터 인덱싱에 대한 거미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볼까요? 어떤 피드백 좀드면 좋을까요? 오케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거는, 음, 이제 좀 화면 올려보시면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데이터 비즈예요 데이터 비즈가 사실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이 포인트 하나 찍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 포인트? 동준님이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킨 거예요 뭐? 벡터 값이 있을 거야 예를 들면 뭐 1.몇, 뭐 0.8 이런 값이 있을 거야 이 숫자가 어떻게 됐느냐 시각 정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없이 그 어떤 것도 할수 없어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이게 뭐, 이게 뭐, 렌더링, 뭐, 별거 아니네, 막 이렇게 보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나누면 돼요. 아주. 결국엔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기계 언어, 사람 언어.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다루는건 요거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 정확한 인스트럭션 판단하려면 시각 언어 바꿔야 돼. 뭐든지. 네? 물론, 이거 숫자가 예를 들면, 은 1,2,5 있죠. 이것도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이요그러면 1,2,5라는 숫자로 화면에 뿌렸잖아. 이게 메모리 상에서 이진법으로 0 1 1 1 1 0 0 이렇게 우리 모르잖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인피 n 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속하는 거예요. 좀 전에 저는 여러분들 사고로 확장시키고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이것도 보면은 어떤 지금 이렇게 리스트 를 하나 만들었을 때뭐 0.1 뭐해서 랜덤을 막 만들었어. 이게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거예요. 각각의 릴레이션식도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 셀피스를 만들거나 건물 만들죠. 여러분들 스케치업으로 건물을 만들었어. 내가 UI 클릭 클릭해가지고 형태 한 것지만 결국 뒷단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런 숫자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숫자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냐? 스케치업이 숫자 정보를 해석을 해가지고 그 렌더링 엔진 통해서 화면을 뿌려주는 게여러분 건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그것까지 모르지. 이미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는데 야그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는 디자인이 아니야.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좀 사고가 좀 확장이 되십니까?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이거는 사실 뭘 해둔 중에, 예를 들면 은 이렇게. 형의 하학적인 형태 정보를 다루는 것 뿐만 아니라 형의 사학적인 어떤 숫자 정보 그러니까 퀄리피케이션, 컨티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현상이, 현상이라든지 현상이 어떤 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델링을 할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작업들을 통하면서 어, 계속 그알고리즘짜 나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딱 끝에 있는 단계가 아니라 매 순간 같이 있는 단계 컴퓨터랑 나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단계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건또 뭐였죠? 메시 부분 이 메쉬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은 음, 여러분 나, 라이노 넙스 엔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라이노 버전 4 때까지는 마야 넙스 엔진을 썼어요 예, 그 말인즉슨 어떻게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만 같으면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라이노가 자체 엔진을 개발하는데 을 만약에 이3 d 파일을 어, 다른 컴퓨터에서 열수 있는 게 있나요? 못 여는 게 정상이에요 예. 왜냐면, 플러그인들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어, 선생님, 플러그인 있는데요? 예, 네, 플러그인 있겠죠. 어떤, 그리고 그, 맥닐사에서 이거 오픈하는 그 DLL 라이브러리를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탠드얼론 프로그램 만들 때이 3DM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 안에 못 뜯어봐. 왜? 그거가 IP거든요. 인체액추 프로퍼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거를 법적으로 해놨는데 그 코드를 뿌리게 되면 우리가 공짜로 그 돈을 다 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엔진에 갖고 있는 그 이제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로만 이 파일이 해석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hwp 파일을 한글로 열어보세요. 안 열려요. 이건 hwp 프로그램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 있는 코어 엔진이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안그러면 얘가 리더 부분을 따로 팔겠지. 엑스포트 시키겠지. pdf 리더처럼. 그렇게 파일을 해석해갖고화면에 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메시는요 어떻게 보면 유니버설 폼이야. 그냥 텍스트 같은 거야. 여기저기 다 연결이 가능해. 여기서, 여러분들 3D 프린팅 할 때도 메쉬예요. VR, AR, 뭐할 때도 결국 다 메쉬고.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그래픽스의 로우 레벨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메쉬 데이터 뜯어보면 뭐가 있냐면요. 벌텍스가 항상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엣지, 그 다음에 페이스, 뭐 노마 이런 식으로 데이터 스톡처 정해져 있어요. 벌텍스는 그 안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제 벡터들이 있겠지. 벡터들이 무궁하게 무 많아요. 막. 100만 개몇 천만 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는 삼각형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인덱스 0번, 1번, 10번 연결해 10번, 뭐 150번, 20번 연결해 이게 각각 인덱스가 있다면 이거 커넥티비티 프리저버하는 거거든요 엣지가 그러면 이제 페이스 같은 경우도 야 지금 여기 인덱스가 0번, 1번, 2번 들어가죠 얘랑 얘랑 얘랑 합쳐서몇만들 얘랑 얘랑 합쳐서 몇만들 이런 식으로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이 정보는 어디에나 가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프트웨어가 다 메쉬가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그 체인지 때문에 필요해요 반드시 그리고 3D 프린팅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장 로우 레벨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규약이 하나, 하나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라이노에서 메쉬 부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이거 엑스포트가 안 돼요 호환이 안 돼요 이 엔진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있고요 비하인드 쓰에는 아까 얘기했죠? 퀄텍스 있죠? 그 다음에 연결성 있다 그랬죠? 지금 연결성만 인데 만약에 얘네 연결해서 하나의 면이 돼라고 하면은 그것도 정보겠죠? 드라이브 되는 정보.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것도 있죠. 뭐 델로노이라든지 뭐 볼로니, 볼로니라든지 뭐콤벡스 콘케이브, 콘벡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콘케이브는 뭐된 거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깥에 그 이제 아우터 라인, 펄텍스 갖고도 이 면이 다쉐입이 되는 거를 콘백스라고 어, 하고요. 콩케이브 같은 경우 이렇게 땄을 경우 여기 가운데 게,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포인트가 있으면 이거 인사이드 하냐, 없을 때 인사이드 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콘콩케이브 콤백스 하는데 이런, 이런 것들 이제 콜로전이라든지 그, 음, 피직스 엔진 같은 거 만들 때 쓰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다 뭐냐? 걸텍스랑 연결을 통해서 나오는 이 면들. 이 면들에서 우리가 드라이브 될수 있는 정보라는 거지. 오케이. 특히 특별히 이제 파티셔닝 같은 경우거든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그 마우스 클릭, 이라든지, 뭐, 게임 디텍팅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엔진 뜯어보고 개발해보시면은, 이런 것들 다 씁니다. 뒷단에서 돌아갑니다. 예. 네. 그래서 메쉬 부분에 가장 유니버설하게 쓰이는 것들을 여기 해놓은 거지. 이 트라잉글리지션이 이 결국은 뭐냐면, 파티셔닝이에요. 파티셔닝. 네. 공간 이산화 시키는 거야. 아까 봤잖아, 우리. 이산화. 하나 네. 공간이 지금 어떤, 어떤 식으로 장악할 거냐. 근데 트라잉, 트라이ング, 왜 트라잉글을 했냐? 트라이잉글리지션최소단위거든요 면의 최소단위 면의최소단위 어떤 것도 트라이앵글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라인 하나 그리잖자요 오픈지이나 웹지일단에서 라인 그리자아이 뭔지 아세요? 트라이앵글이에요. 요런 트라이앵글, 요런 트라이앵글. 그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좀 두꺼운 라인 그릴게요. 요렇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요거 트라이앵글 하나, 요거 트라이앵글 하나. 요런 식으로 그려요. 그래서 이 라인도 사실은 뒷단에서는 이 트라이앵글 두개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네이처야.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래픽스 엔진이 이렇게 계산해요. 을 되시 결국에는 모든 거다 트라이앵글이기 때문에 메시 부분에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고 결국 트라이앵글은 파티셔닝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네. 그 정도로 제가 너무 약간 깊게 설명한 것 같은데 반복해서 어, 들으, 들으시면 나중에 아이 사람이 이거 얘기한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파, 파편화된 정보들이 뭉쳐가지고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정보까지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그때 느끼는 아 내가 올바로 가고 싶구나 그런 것들이 몇번 도약들이 일어나면서 촛를 완벽하게 잡아할수 있는 거지. 다음 건뭐 하셨죠?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